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아이 게임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운빨로 진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버그가 걸렸어요 버그가 걸렸는데 버그의 원인이 뭐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위에 있는 걸 짓질 못했었죠 그쵸? 그 원인이 뭐냐 여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다 램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돼요여 보세요 너 뭐하니 지금 아뭐 어찌됐건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얘 밟히면 아 싫어요 마크를 날릴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아,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걸 합시다 자 이번에는 똥싼존이 생겼어요 털렛존이라고 한데 똥싼존 이게 생겼으니까 똥은 이쪽에다 싸게끔 지시를 내립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낮잠을 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저녁에 엄청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낮잠을 자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치고. 자, 일단 내비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좀 가까운 데서 뵐게요. 물은 어쩔 수 없이 치고. 자, 이런 거 있죠? 이건 좀 나중에, 나중에 뵈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뵙시다 그거 빼고, 그거 빼고, 먼데 있는 거 있죠? 먼데 있는 건 나중에, 어, 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흔드는 거 전용은 몇개 남겨둡시다. 이런 게 자라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쵸? 어디 보자. 물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하루 정도는 안캐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세요. 왜 남의 집에 놀러 온 거야? 왜? 이거 잠깐만. 중단. 호잇. 그러지 마자 다른 거 하자. 이 아이가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캐던 가 할게요. 호잇. 됐죠? 자 우리 그리고 우리 나무를 좀 빠르게 모아야 될것 같은데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으흐 밟혔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침대를 좀 만들어주고 좀 자던가 하지. 하...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벌목시키긴 해야돼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좀 챙겨오시고 여기 있는 거 벌목합시다. 이거 먹을 거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만케 나중에 여기 있는 게 재활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수치는 4 정도 남았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면 어, 재설용 가능할 테니 아그 이벤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둘다쓰레기예요둘다 쓰레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고 배고파지면 뭐 이, 이런 게임의 특성은 아시잖아요 그쵸? 저런게 두 개가 중첩이 되면 게임이 터진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데미지를 받는다고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그 남은 선택권은 이걸 쓸수 밖에 없어요 이거 선택합시다 세개 스킬 포인트를 얻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얻는지 지켜볼게요 오 오. 아마 사람들한테 스킬이 생기는 걸 거예요. 각자 어떤 스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는 게 맞겠죠. 자, 너는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에이. 이거 지켜봐봤자 소용이 없는 것같아 다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 밖에 없어 이거 뭐 이런 거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무를 빨리 얻어서 여기 있는 걸 건설하자 이거 할게 많단다 자 전투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전투병이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건설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크래프팅 테이블을 제가 안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먼저 하는 게 어때? 얘들아. 아, 뭐 어쩔 수 없네. 기다립시다. 자 이파리도 열심히 얻고 있구요 넌또 어디로 가니? 아니 어디로 간대 아 그래요 제가 퀘스트 지시 내렸던 게 여기 있죠 이거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 내려놓겠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보면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자 물이 한 다섯 개 정도 남았고 아 이거 회복이 안되네요 그쵸 이런거? 나중에 켜야 될것같아너 어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자, 얘가 들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거의 다 만들었죠. 이거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침대 만들고, 거기서 자라, 제발. 오니?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도착하면, 자, 백팩을 후잇! 내려놓읍시다. 이 녀석의 역할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멀티버스 머신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여러 번볼수 있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사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에이, 똥이나 밟읍시다. 자, 이거 밟아놓고 이렇게 할게요. 똥에서 영.. 그.. 안좋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거 빨리 없애주는게 낫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런거 좀 신경쓰는게 맞을 것 같고 자, 크래프팅 테이블 완료가 됐고요. 다른걸 한번 신경써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뭘 지으면 좋을까? 베이스를 더 만들라고? 말도 안 돼. 그래도 혹시 보니까한번더 지어볼게요. 여섯 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아픈 사람은 밴드로 좀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죠? 설정합시다. 하베스트. 얘도 하베스트. 는 아니지. 아, 패스 팝시다. 그리고 이제 건설자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속성을 하나 바꿀게요. 자, 한 명을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그 직종을 바꿀게요. 우선순위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아직 나무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있는 거 건설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기다려 볼게요. 이게 뭘까? 뭔가 걸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일단 내비둘게요. 자, 이쪽으로 가니? 그래. 여기 있는 거 빨리 만들자. 자, 열심히 나무를 벌목하고 있어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거다 완성시킨 다음에 스티커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좀 돌아다닙시다. 자 만들었고 좀만 힘내라 자 가는 길에 이 똥도 팔려 버리려 이거 됐고요 자 베이스 지금 이제 4개 남았어요 6개 더 만들면 될것같아 아니 4개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건설하자. 우리 나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니. 가면 갈수록 나무들이 모자랄 것 같긴 해요. 이거 데코레이션을 만약에 심는다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세개만더 만들면 된다. 자,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두개 남았는데 여기 건설까지 하면 하나 남은 거고 남은 거, 나머지 가지고 침대나 그런 거 만들면 되겠죠. 침대 만드는데 은근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헉, 그렇구나. 많이 들어가는구나. 일단 그러면 하나만 더 지읍시다. 이렇게 지을게요. 하나만 더 만듭시다. 한두명 정도는 피로도 회복이 좀 빠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하면 좀 아껴 써야 될것 같고 자 이파리가 거의 없어요. 이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쪽을 흔들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게요. 자 빨리 흔들어. 우리가 지금 이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흔들어야 된다 저희 나무가 상당히 부족하죠? 오케이, 이따 이거 완료했고 자, 그 다음에 연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세명 가지고 전투하는 것 같은데 자, 어디로 가나요? 아니 미친.. 여몇 명이나 있는데 이거.. 아, 어.. 이거를.. 세명 가지고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얘들은 칼이 다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나 <웃음>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힘내봅시다. 자, 가자 가자. 일단 집결하시고 빨리 갑시다. 얘들도 데려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두번째 침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 나중에 이쪽에서 쉬면 된다 자 이렇게 놓고 할일더 합시다 전똥 없죠? 좋아요 그 다음에 저 우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좀더 모은 다음에 도구를 만듭시다 그리고 얘네들 이죠 선발대 얘들은 도구하고 뭐 기타적인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버틸 거라 생각이 돼요 문제는 지금 이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세 명, 네 명. 아슬아슬한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다굴 시키면 될것 같긴 해요. 그래, 그래. 자, 이 녀석 먼저 잡고. 그래. 냄벼. 이 잡고. 다굴 먼저 시킵시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다행히 한 놈은 덤비지 않아요. 맨맨맨맨맨 헉! 멋있는 놈이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이거 죽일까요? 엔드 라이프! 호이 됐어요. 자, 이들 중에 한 명이 이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목소리> 이거를 잡을까 말까? 알파팀 다 덤벼! 지금 다 알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잡으러 올 겁니다. 아 이리 오세요 뭐하세요 지금 아.. 아.. 아.. 아프잖아 와.. 머리 아프죠? 어, 레이더 이거 약탈자들이죠? 이거 한번 겪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거 가져오고 나머지 복귀합시다. 니가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좀 버텨보자. 자 그놈의 약탈자들은 언제 오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딱히 온 애들 없고 그리고 약초를 좀더 만듭시다. 이 아이 있죠? 나두개 만들고. 오는 길에 공격당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다행이고. 자, 빨리빨리. 밴드를 만들자. 자, 그 다음에 연구할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음...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다 높은 건데... 다 전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차근차근 합시다. 어! 제가 레이더다. 아 덤벼 덤벼. 아이구야. 자 일단 살려야 돼요. 자. 응급 치료. 얘도 응급 치료. 응급 치료 빨리 해야 돼요. 아이 무슨 얘네들 왜 이렇게 쎄 이거. 야 이거 빨리 살려 줘야지 얘들아. 빨리 도와줘야 돼요. 됐어. 달렸고. 너 말고, 얘도 빨리 도와줘야 돼. 자, 얘가 출발하고 있어요. 아, 역시 캡틴이에요. 우리의 메디. 자, 이거를 빨리 이쪽에다 옮겨놔. 됐어. 아휴, 다행이죠. 약간 좀 애매 모호한데이 골렘 그룹이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왠지 겁나 셀것 같아요. 골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는 내비두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불면증 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지 못하고 계속 일하도록 만든다는 건데 아. 하... 이거는 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 포인트 쓰기가 아깝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어, 방법이 없네. 자 아무튼 여기서 자기라도 하면 에너지가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야 너네들은 뭐 우리한테 주는 거 없니? 너네 축창 있었잖아. 축창안 주니? 자 그리고 나 약을 좀 만들어야 돼요. 자, 열심히 흔들어 볼게요. 아픈 아이들이 좀 있긴 한데 좀 버텨봅시다. 자 피곤하면 언젠간 이쪽에다 자겠지? 그 다음에 연구할 거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자 추천 항목이 이거였죠. 카펜더 테이블. 그런데 이것도 전투다. 일단 피다 회복할 때까지 좀 버텨야 될것 같아요. 그쵸?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일단 체력 좀 회복하고 약좀더 얻은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얘 죽어버리면 또 답이 없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자. 아직 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일단 6명을 준비하면 될것 같다. 그쵸? 7명 정도면 충분하려나? 그쵸?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어디 갔니 얘들아 이거 가지고 치료가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자 치료합시다 한 명은 치료됐고 아 그런데 일하다 다치는 건또 뭡니까 이거 자이 아이가 문젠데 나중에 피곤하면 좀 자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 완료는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계속 만들자. 시간이 없다. 농가를 계속 치료해야 돼. 자, 나무 몇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잠깐 중단시킬게요. 자, 이거 중단시키고, 이것도 중단시킬게요. 지금 28개가 됐기 때문에 흔드는 게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먹을 거 한번 체크해 보고, 지금 마실 게 없죠? 마실 것도 챙깁시다. 자, 먹을 거. 자, 마실 거 생겼으니까 이거 챙기고, 여기도 마실 거 생겼으니까 마실 거 챙기고, 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을 것도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근데 옷이 없잖아? 언더블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머리가 아프죠? 옷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나중에 나올 거야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약을 좀더 만듭시다. 이런 거 있죠? 한두개 정도 만들고. 자, 선인장에서 빠르게 물을 가져오시고요. 치료받아야되는데 어 이제 치료받네요 어 지켜볼게요 호이자 올라갑니다 체력이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요 오케이 이그 정도면 충분해요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여정을 떠나봅시다. 이 카펜터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일단은, 5일까지 기다린 건 무리니까 그냥 사람들 다 데리고 떠낼게요. 아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도구를 좀 만들게요. 두개 정도 만들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체력 올리는 거 이것도 만들고, 언더웨어? 이것도 좀 챙기고, 스커트. 1레벨이냐, 2레벨이냐. 지금 우리가 1레벨밖에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자동으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동으로 안 입으면 저희가 좀 챙겨줘야 돼요. 이런 애들 있죠. 자 스틱 달아주고 이런거 달아주고 뭐야 대놓고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 자 그리고 너 아니 너는 왜왜왜 왜 폰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아 이제 뜨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얘는 이미 무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아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 하나만 더 만듭시다. 여기 하나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나무말고 자, 이것도 흔들자 그냥 흔들게요 흔들어서 좀 나무를 잎을 좀더 많이 얻어야 돼요 잎이 중요하니까 이몇개짓고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 안에다가 어, 저장구도 만들 수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지워볼까요? 이게 저장고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스토리지 룸이라고 돼 있는데 벽이 없다고? 벽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것 같죠? 그럼 벽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라나? 이거 좀 궁금한데? 이것도 거의 다 만들었고? 좋아요 여기 한번 벽으로 감싸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막아 볼게요 됐어. 여기를 저장고로 만듭시다 아 이거 필요 없겠다 이건 좀 없애도 될것 같아 근데 없애는게 불가능하네요 뭐야 이거 왜 오른쪽 버튼이 안먹혀 이거 에휴 어쩔 수 없네요 아마 이게 선택이 안되는거는 버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리소스존 지정이 가능하군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됐어. 아니 얘들아, 이쪽에서 자야지는... 어, 침대가 다 차있네요. 침대 또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이불 많이 모았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쪽에다 하나 짓고 여기도 하나 짓고 아니 좀 삐뚤졌죠? 여기도 하나 짓고 이쪽에 하나 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 왜그래 싸우지 말자 아이 녀석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파리가 좀 있으니까 밴드도 몇개 만들게요 일단 작은 거몇개 만들고 그 다음에 도구 좀몇개 만들어놨으니까 입힐게요 입히고 두번째 아이 죠 너도 입힐게 됐어 세번째 아이부터는 다 입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리소스 존을 좀 옮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없애는 버튼이 없죠 이건 또 나중에 찾아 봅시다 자또 이파리가 얼마 안 남았고 나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좀 기다릴게요 자, 여기 상자에다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죠. 참 보기 좋아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옮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오 생각보다 들어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네 자, 똥은 싸자마자 바로 없애줍니다. 정리해야돼 또 싸니? 아 밟고 있구나 다행이네 일단 이정도로 하고 여기있는거 만들어지면 이제 출정을 합시다 몇개 남았니? 두개 남았죠? 여기는... 음... 약물이... 좀 많지는 않은데? 하나도 없죠? 그래도 몇개 만들고 갑시다. 그래야 될것 같아. 자, 이것도 정리해주고 됐어요. 너 어디로 가니? 이거 저장 이쪽에다 하러 가니? 그런 거 같죠? 됐어요. 자, 바로 이동합시다 이제.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모여서 이동합시다. 모여서 이동할게요. 갑시다, 여러분. 자, 나름 무장이 이쁘게 된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갑시다. 이제 은밀한 부분도 안 보이고 말이죠. 자, 가면서 수많은 따봉들을 날려주시고 자, 이쪽으로 갑시다. 다행인 건 여기에 전투할 만한 그런 게 없네요. 그쵸? 죠 이런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만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확인해봅시다. 연구 시작! 좋아요. 다음 지원이 올 때까지는 5일이나... 정확히는 2일 남았죠. 자, 5일 이상이 된 후에야만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좀 상황을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아마 새로운 건물이 해금이 됐을 거예요. 카펜터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래 이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구나. 근데 얘는 굳이 안에다 안 지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는 아니구나. 안에다 지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 좀 워크샵이라고 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다른데다가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워크샵 존을 지정할 수 있나요? 이거 한번 보죠. 있네. 하, 워크샵 좀 만들게요. 그러려면 베이스를 좀몇개 만들어야겠죠. 자, 베이스를 좀 만듭시다. 자, 일단 이렇게 방을 만들게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나무도 부족하고 이파리도 부족하고 할게 많네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예, 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뭐 이런 게임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최대한 버텨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